남들은 양심 어기는데 남들은 어, 자기 사리사용만 챙기는데 그게 부러우시면 그거 하시면 돼요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죠 우리 인생은 내가 하고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욕심부려서 저거 꼭 얻어야겠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단 그것도 책임 그, 그걸로 인한 과보 내가 받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지는 자세로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은 근데 우리 불보살들은 뭘 하는 거냐 꼬셔보는 거예요 이왕이면 이렇게 보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과보가 모두가 좋은 과보가 나오는데 너만 좋고 남들한텐 피해가 되는 과보보다 모두가 좋은 과보를 짓는 게 어떨까 하고 성숙한 인간이라면 이렇게 살지 않을까 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자극하고 유혹하고 모든 성현불보살들이 하신 일이 그거예요 중생을 꼬셔보는 거예요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왜 강요해 가지고 양심 세상이 열리지 않거든요. 누가 강요해 가지고 양심 세상이 열리려면 잡아 놓고 스파르타식으로 가, 양심 세상 만들 수도 있었겠죠. 그건 불가능합니다. 욕심이에요. 그건 다 욕심. 무지와 아집에서 나오는 욕심. 그래서 우리 흥여회원 회원분들은 남을 강요하지도 말고 나부터 그냥 설선 수범하면서 양심 세상을 살아가시는 거예요. 나부터 정토에, 낙원에 접속해가지고 살아가십니다. 그 맛을 남들과 나누시기, 그 결과물들을 남들과 나누시면 돼요. 왜? 여러분이 양심의 길을 바로 걷고 계시다면, 여러분한테, 여러분이 뿌린 씨앗의 결과물들이 여러분한테 반드시 찾아옵니다. 과보가. 그리고 그 풍성한 과보들을 여러분 공덕으로 지은, 여러분이 순수하게 지은 여러분 공덕의 과보들을 남들과 나누시라. 여러분한테 생긴 그 좋은 복락을 남들하고 나누시라. 그럼 남들도 그 혜택을 입으면요. 또 인연이 생기는 겁니다. 나도 한번 저기를 가볼까 하고. 그렇게 유혹하고 꼬시는 게 보살도입니다. 나부터 그 길을 걸으면서 남들을 꼬셔보는 거지. 예수님도 제자들을 강요할 수가 없어요. 강요해서 될 일이면 3년 데리고 있을 때뭐 줄받다라도 해가지고. <웃음> <웃음> 예수님 제자를 3년 뒤면 막눈 초롱초롱해서 성령 충만했어야죠. 그렇게 안 돼요.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뿐이에요. 스승과 도반이 해주는 일은 옆에 있어주고 같이 그 길을 걸어주는 거지 강요하지 못합니다. 이 길을 걸어야 돼 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. 왜? 그건 그 사람 안에 있는 신성을 회, 훼손하는 길이에요. 왜? 우리 한명한 한한 명이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다 붙여고 하느님인데 누가 누구한테 강요를 하는 거예요? 권해보는 거죠. 그런 경우는 있어요. 방편으로. 너무 안 좋은 길을 가서 바로 안 좋은 카보가 나올 게 너무 뻔할 때 방편으로 강요도 해보고 방편으로 온몸으로 막아도 보고 할 수는 있습니다. 그건 방편입니다. 특별한 상황에서만 쓰는 방편이고 본식은 뭐냐? 스스로 깨달아서 가게 도와주는 게 본식입니다. 보살도 그러니까 가끔은 막 무리수를 써야 할 상황도 있습니다만 그거를 본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. 본식은 왜? 그거는 방편이지 결국 그 스스로가 각성하지 않는 한그 사람의 내면은, 그 사람의 영혼은 우리가 구제해 줄 수가 없거든요. 스스로 바뀌어야죠.